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내 남자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몰라주는 것 같고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잘 리드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가 하나 있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도 나를 많이 아끼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나한테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다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남자의 습성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배려해주고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속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들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요 여자의 마음을 읽는데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뭔가 알아서 맞춰줄 거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자기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화를 했을 때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런 게 없어서 서운하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서운한 감정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요 서운한 기분을 전해서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남자한테 전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는 요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머릿속에서는 비난을 한걸로 들리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한테 좀 필요하다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단지 서운한 느낌으로 전달된 건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부분은요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줄 때 남자는 여자의 사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내 남자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내 남자가 눈치가 없으니까 아무런 사인을 안보내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운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 될것 같아서 오빠 지난번에 이런 걸안 해줘서 내가 좀 서운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남자 입장에서는 요 그게 여자의 기쁨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서운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서운해지는 것과 요 그게 있으면 기쁘다는 건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남자는 요내 여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내 여자가 불편해하고 서운해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을 던져서 그래서 움직이면 요 남자는 흥이 나는 게 아니라 지친 마음이 자꾸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남자가 자꾸 안 들어주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남자는 요 자기 딴에는 지친 마음으로라도 여자에게 대해준 것 같은데 여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몰아간다고 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남자친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요 둘이 뭉실하게 전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나한테는 필요한 연습이겠죠 물론 남자 입장에서도요 내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안될수 있으니까 내 생각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라걸 여자친구한테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와 이번 주에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내 남자친구가 피곤할 것 같아서 데이트를 하자고 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요 남자들이 원하는 건요 어쩌면 오빠 너무 피곤한 거 너무 잘 아는데 나 오빠하고 이번 주에 데이트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 나하고 데이트 해주라 나 오빠하고 데이트하면 힘이 날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본다면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피곤한 마음이 들다가도 내 여자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래 가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내 남자가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고요 오빠 이번 주에 시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 입장에선 아니 좀 어려울 것 같아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선 알아서 배려한다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자의 마음은 좀 불편해질 거예요 물론 이때 남자의 마음도 분명히 불편해져요 남자가 원하는 건요 내 여자가 웃고 즐거워함이고요 그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자기가 연애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 초반에 요내 남자가 나한테 열정적으로 했고요 참 잘했던 이유는 요내 얼굴에서 즐거움이 묻어났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해주는데 왜 지금은 제가 꼭 말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남자는 요 그때 그럴 열정이 있는 상태였고요 계속 해주면서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면 내 여자가 그걸 기뻐하는지 기뻐하는 것이 아닌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해진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내가 기뻐하는 사인들을 좀더 실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기가 좀 불편할 때 기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정확한 기분 표현을 해주면 내 남자가 흥이 나서 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순간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약간은 구걸하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못하고 있어서 내 남자를 또 원망하거나 내 마음이 불편한 쪽으로 몰리고 계시는 거라면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여자가 구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남자는요 그렇게 말해주는 내 여자가 참 편안하고 생기발랄해서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생각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눈치만 보다가 서로가 힘들어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남자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안 가는 것 같아서 소가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내 남자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 남자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컨트롤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